네 안녕하세요. 녹색소비 문화 확산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과 실전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어, 소비주의 세상에서 녹색소비하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보고자 오늘 발제를 맡게 된 녹색전환연구소 윤민지입니다. 저는 소비 녹색소비보다도 좀더큰 틀에서 순환경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좀 비판적으로 들어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오신 분들께서는 좀 새로운 내용이 있을까 싶지만 기존에 알았던 것들도 좀 재배치해보고 좀 서로를 알아보고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경제 시스템 자체는 맨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선형, 선형 경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원을 지구에서 이제 꺼내서 쓰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 활동으로 남은 잔여물들, 그리고 폐기물들을 버리는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것이 이 안에 그 순환의 고리를 조금 더 연장시키는 재활용 경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 그 지구에서, 어, 다시, 어, 수, 어 순환되는 그런 그, 재생되는 그 주기를 고려해서 경제 체계를 다시 설계하는 것 그리고 그 자원을 지구에서 꺼냈을 때도 그런 생태 용량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사용하는 것 그런 것들을 네 순환경제로 나아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잠시만요. 합니다 네. 그래서 순환경제라고 하면은 되게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어 정말 괜찮은 개념이다, 아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조금만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 물질이라는 게 무한히 순환을 할순 없어요. 어 보면은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 익히 들어보셨을 만한 어~ 것들도 있으실 텐데 우선 생산을 할 때는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 기반이 존재가 되어야 되어야 하고 그리고 원료 공급 시에 그 지구에서 어 천연자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소비하고 남은 그것들을 다시 재생해서 사용한다는 개념이고 그리고 디자인, 물그 제품을 설계하는 과정 자체에서도 디자인 단계부터 물질 효율적이도록 물질을 덜 사용하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제조 공정 과정에서 폐기물이 저감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물질로서의 제품을 소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물질에서 얻어지는 그 효용 자체를 서비스화하는 그런 것들도 전략으로서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배출하는 단계선 에 분리수거나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영원히 순환할 수 없다는 개념은 마치 그한번 섞어버린 커피가 다시 뭐라. 때라고 하면은 <웃음> 두유라 때라고 하면은 두유와 커피로 다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그런 물리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물질이 영원히 순환할 수는 없기에 사실 궁극적으로는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이 물질 소비를 줄여가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제 전제로 합의를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전제를 하고. 녹색 소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그 녹색 소비라는 말 자체가 조금 좀 논쟁적이다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원 보전의 관점인데 소비라는 것은 자원을 소비하고 파괴하는 것이라서 이것이 굉장히 맥락 의존적이다. 맥락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그 녹색 소비라는 개념을 구분하는 것으로는 그 마케팅 측면에서 어떻게 녹색 소비를 촉진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 녹색 소비 자체의 결과를 놓고 그 환경 영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또또 또 다른 구분으로는 녹색 소비라는 것이 덜 쓰는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쓰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르게 쓴다는 것이 소비자의 죄책감을 단순히 덜물로써 기존에 있던 체제를 영속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적인 질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들로부터 타협반으로서 탈물질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리는 효용들을 물질이 아니라 서비스로부터 누리자 이런 이런 개념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 측면에서는 물질 집약도를 절감하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환경 영향을 절감한다는 어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 녹색 소비의 영향력은 앞서 그정모 매니저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소비자의 관심이 이런 윤리적인 소비, 환경 친화적인 소비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 영향을 살펴볼 때는 생산과 소비 전체 시스템, 제품의 탄생부터 폐기까지 요람에서, 뭐, 무덤까지,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전생의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런 영향력을 측정할 때는 개인적인 소비로는 측정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가령 전기차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제품 자체는, 뭐, 그 에너지 기반이라든가 생산 과정 이런 것들 사이에서 그 환경 친화적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뭐, 주행 거리라든가 주행 습관 이런 것들, 제품 소비하는 방식과 습관 역시 환경 영향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녹색 소비의 영향력을 측정할 때는 보통 집단적인 집단 기준으로 측정을 하거나 제품별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익히 들어보, 들어보셨듯이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서울이나 한국의 생태 발자국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첨부된 사진처럼 그 우리가 지금처럼 소비를 한다면 그 지, 지구가 그 재생하는 속도를 고려했을 때몇 얼마나 필요한 지구가 몇개 필요할까 이런 식으로도 계산을 할수 있고 그래서 지구 생태 초과의 날이라는 어, 날도 있습니다 보통 8월 8월 중순인가 이쯤으로 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소비가 매우 감소하면서 2주 정도 앞당겨졌다 이런 소식도 네 들려 들려오더라고요 녹색소비 행동요인이라고 하면은 그 개인의 경제적 합리성이라던가 뭐 나이 뭐 성별 이런 인공적 특성도 있을 수 있고 그 우리가 많이 이렇게 촉진 고무하고자 하는 환경적인 지식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이런 것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녹색소비의 사례라고 하면은 녹색소비의 촉진 사례라던가 녹색소비를 원해서 운동을 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환 우선 그 그린라벨링, 선택수정, 뭐 집단행동과 정치적 활동, 대한소비 커뮤니티, 그리고 생산소비의 통합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환경라벨링이라고 해서 이 제품이 얼마나 환경친화적인가 생태 발자국 적은가를 그 드러내 보임으로써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가려놨지만 요 맥주의 맥주 사례에서 보면 이런 마크가 붙어 있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다른 맥주에 비해서 얘가 환경 친화적이구나 이런 걸 보고 소비자들이 이제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이고 선택 수장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 앞에 주어진 그런 선택지 가운데서.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선택지를 제거해버리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그런 네, 제도라고 할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EU에서는 2021년 7월 3일부로 그런 어 식기류, 음료용 컵, 접시, 빨대, 산화분해성 제품 등 영내 유통, 판매 금지, 일회용품을 제거하겠다는 선택지 선택제거를 도입하겠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성적 표지 인증 제품 현황을 그 들어가시면 볼수 있어요. 요웹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각 제품들이 얼마나 자원 발자국을 배출하고 탄소 발자국 배출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실 수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그 인증이 되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녹색 소비 사례 또 다른 구분으로는 집단 행동과 정치적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플라스틱 컵 어택이라고 우리가 일회용품을 사게 했던 그 선택지의 그 책임 자체를 그 생산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유통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일회용컵들을 모아서 다시 유통자 유통업체나 생산자에게 그냥 버리는 네 갖다주는 책임을 촉구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 중에 플라스틱 없이도 잘 산다. 이런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이 역시도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플라스틱 없이 어떻게 잘살수 있는지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그 대안적인 소비의 방식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녹색 소비를 하고자 하는 그 소비자들의 대안 소비 커뮤니티로서 네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또 이러한 운동을 기반으로 실제로 제도화된 사례인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되게 다양한 환경 단체들이라던가대한 소비 커뮤니티로부터 동력을 얻어서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덕후 클럽, 네 쓰덕이라고 그어 민주주의 빠티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룹인데 여기서도 이제 쓰레기 없이 사는 법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실제로 행동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런 커뮤니티입니다 아 그,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의 출처라던가 링크는 다 이미지에 걸려 있으니까 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생산과 소비의 통합이라고 하면은 그 보통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이 돼서 생산자는 생산을 하고 소비자는 그 생산자가 그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선택해서 소비를 하는 그런 거라고 전통적으로는 구분이 되어 왔지만 이제 소비자가 생, 소비를 하고 나서 남는 것들을 가지고 다시 그것이 생산 사이클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생산 소비를 통합해서 전통적인 구분을 좀 모호하게 하는 그런 어, 녹색 소비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 익히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업사이클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요 사이요 구분 중에 하나라고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제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쓰레기를 내는 사용 그러니까 소비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욕구가 이제 생산 과정에서 반영됐다고 하면 은 그런 서비스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트래시 버스터즈라고 그 축제 현장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서비스 다용기를 네.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와디즈라고 크라우드 펀딩을 매개하는 그런 네, 플랫폼에서는 그 환경친화적인 펀딩을 기획해서 그 네, 어, 환경친화적인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모아서 소개하고 네, 좀그 어, 메이커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그런 어,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뭐 페트병을 다시 재활용한 스니커즈라던가 비건 제품 이런 것들을 네 모아서 혜택을 주고 소비자들에게도 이것이 사실 소비와 생산의 통합이라고 보는 것은 그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펀딩 자체가 소비자들이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산과 소비의 통합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질문이 그 소비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소비가 녹색이긴 하지만 녹색 소비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여전히 남는데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산업화된 소비자 생활 양식과 지배적 사회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속하는 경제로 나갈 아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남습니다. 녹색 소비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은 그 기존에 이제 바뀌어가는 소비자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그 가치 지향적으로 바뀌는 시장 트렌드를 기업은 반영하는 그런 방식도 제한이 될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되게 약간 말랑말랑한 기업의 책임 그 이미지 브랜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소비되던 책임이라는 단어를 법적 책임으로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시민 입장에서는 좀 문제의식을 품는다는 게 일반적으로 일상화된 관성 사이에서는 쉽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대, 기반으로 문제의식을 품고 커뮤니티를 찾아서 행동하는 것이 조금 권장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환경제와 관련돼서 또 조명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소비 그 보통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면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하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은 에너지 소비로서 발생하는 탄소와 그 소비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비율이 거의 절반 각각 절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순환 경제로 간다는 것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만 머문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그 자원 순환 부문과 관련돼서는 기존에그 어 우리가 어 기존에 되게 사회적으로 그 주변부에 있는 분들이 그 보이지 않게 계속 깨끗한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령 되게 비공식적인 노동으로서 폐지 길거리에서 폐지라던가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선별해서 수거하는 작업을 하는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주노동자분들이 대부분의 그 재활용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차지한다는 사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 탄소까지도 포함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화 역량이나 생태적인 순환을 고려하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부산물들.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를 생각해 보면 물질을 섬기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생명을 섬기지 못하는 사실 그것들이 다시 또 생각해 보면 베타성과 타자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비 사회의 극복이라고 무려 1994년에 나온 책인데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공감할 만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사회는 물질적 안락을 통해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는 데 필요한 요소는 사회적 관계와 견실함 그리고 여가의 질이다 소비사회는 우리의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공감을 하실 것 같은 지점이지만 소비주의 사회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오히려 우울과 불안이 만연하고 사회적 관계와 여가가 빈곤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소비주의 사회의 사회적인 실패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대안적으로 추구를 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좀 생활 양식이라던가 좋은 삶 그 불행하다면 이 불행은 어떤 불평등과 사회적 관계와 이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 사회적으로 같이 성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그 물질들, 남은 찌꺼기들과 오염물들 그런 것들의 그 과정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개개인보다는 좀 사회적인 차원에서 평등 공단과 같은 가치를 지키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고자, 나아가고자 하는 힘인 그 사회적 응집력 좀 개선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소비 아닌 방식으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을까 하는 질문을 모여서 함께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 탄소 사치를 종용하는 지금의 사회와 이제는 좀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사회의 이런 주체로서 이제 주체라는 관점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보통 소비자로서 많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소비자로서의 생존 양식이 그 표현이 되게 생생한데, 어 만약 그 이거는 간디가 그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그 서구식 생활 양식이 인도에 들어오려고 할때 저항 운동을 하면서 했던 말씀인데. 그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생존 양식 이런 것들을 고수할 경우에는 세상은 메뚜기 때의 공격을 받은 것처럼 발가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우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더 앞서서 시민으로서 어디에 자리 매김을 할 것인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보통 녹색 소비주의라는 그 포지셔닝이 있고 그린뉴딜이라든가 탈성장과 같은 좀더 그 급진적인 우리의 요구를 그 제도적으로 전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포지셔닝이 있는데요 녹색소비주의라고 하면 은 사회 주체들이 상호의존하기보다는 자립적인 그리고 시민이라기보다는 소비자로서 여겨지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시스템적인 문제에 역, 어, 오히려 개인적이고 따라서 효과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노력으로 대응을 한다고 지적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전환적이고 불평등에 기반해서 그 탈성장을 요구하는 그런 탐, 어, 담론의 경우에는 어, 대규모의 공적 투자를 시작으로 보다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요구, 시장 시장 기반의 소비자로서의 요구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같이 나누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소비자에서 좀 연대하는 동료 시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웃음> 녹색 소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뭐 가치관이라든가 정체성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정말로 소비주의라는 것이 우리 생활 곳곳에 진짜 뼛속 깊이 <웃음>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 사실 저도 매일매일 느끼는 바인데 그 우리가 섬은 사실 돌, 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맥락을 좀 띄워놓고 이런 시의 한 문장을 인용하는 게좀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좀그 섬이 돌을 꺼내는 심정으로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믿었던 것을 다시 성찰해보는 그런 <웃음> 그런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나눌 논의들이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인용을 하고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수 있는 장을 또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그린덕KR이라고 녹색올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민을 나누실 때 여기서도 또 종종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파타고니 네. 코리아 환경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원현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 훌륭한 자리에 그, 저희 어, 파타고니아의 사례를 좀 발표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오늘 제가 이 포럼에서 발제를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발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받아서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파타고니아의 철학과 미션,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한, 위한 기업의 역할과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청년, 민간, 공공이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받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타고니아에 대해서 어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어 우리는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어, 의료 생산 기업이고요. 그냥 저희의 어, 의사 결정 과정, 비즈니스의 향후 방향 그리고 결정하는 기준 이거는 다 지구 환경을 되살린다에 있다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재 이번 신화드라는어 미국의 젊은 클라이머 지금은 이제 연세가 여든. 어, 이분의 개인 소유회사이면서 전 세계에 2,20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미국을 본사로 해서 뭐 호주나 남미나 우리나라나 일본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어, 글로벌 기업입니다. 어, 메인 비즈니스는 어, 아웃도어 활동을 하실 때 입으실 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뭐 클라이밍이나 서핑이나 스키나 스노우보드나 그리고 플라이낚시나 뭐 트레일러닝을 할때 그리고 그 외에 뭐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입으실 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속 가능한 소비에 위해서 기업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뭐, 뭐 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라서 어, 그 말씀드리기가 좀속스럽기는 하지만 그냥 카타고니아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급가능한 소비를 위해서 혹은 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이 해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체적인 미션과 비전을 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어, Save Our Home p 미션이 있지만 이처럼 단순히 광고에 그치지 않고 홍보에 그치지 않는 어, 기업의 사, 사업 방향과 결부된 미션과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션과 비전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기업들에서는 어, 이러한 뭐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비전이 단순히 구호나 홍보에 그치고 실제로 비즈니스 안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속가능한 소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제공해야 하는 일들은 그리고 기업이 해야 하는 역할은 아무래도 기업으로서 그 소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자들,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서비스가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의 생산 과정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의류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례는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어, 보여지는 연 상품의 겉으로 면, 보여지는 면, 의류로 얘기하면 뭐 제품의 디자인이나 색상 이거 넘어서 제품 생산 과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까 탄소발자국이나 생태발자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탄소발자국이나 생태발자국, 그리고 제품을 만드는, 만드는 과정에서 일하는 생산 노동자들의 작업 환경, 이런 것들까지도 기업이 신경 써야 하고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알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소비자분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 안에서 소비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소비하시는데 참고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서 기업과 그리고 청년들과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그리고 어, 정부 같은 공공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사례는 파타고니아가 저희가 이제 파타고니아 코리아에서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보철거 캠페인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 높이가 뭐 1, 2 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보들이 전국에 한뭐 3만 4천 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파손되거나 사용 용, 더 이상 쓰지 않는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어, 만, 그, 더 이상 사, 용가치가 없는 그런 보드를, 폐기된 보드를 철거하자는 그런 캠페인인데, 이 캠페인을 같은 경우는 이제 파타고니아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정보를 저희의 리소스와 채널과 자원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뭐 캠페인 활동이나 서명운동도 활동, 서명 받아서 그리고 기업으로서 이 볼을 철거할 수 있는 권한과 어 능력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나 지자체와 뭐 미팅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알리고 철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과 그리고 소비자와 공공이 함께 할수 있는 지속가능한 소비든 기후 위기 등 환경문제든 어떤 사례들 간에 어, 협력이 잘 일어나려면 어, 사례가 대단히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겟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까 플라스틱어택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뭐 지금 많은 환경단체들에서 그 배달 플랫폼에 어, 플라스틱 줄이는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뭐재과 기업에 과자나 이런 곳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애자 캠페인도 하고 계셔서 실제로 일부 어, 식품 기업들에서 향후에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애겠다 이런 일들도 발표하기,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특히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어, 당장 실현해도 크게 기업으로서 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일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협력을 위해서는 모호한, 되 광범위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한 가지만 해도, 아니, 기후위기 한 가지만 해도 대단히 어, 이슈들이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협업을 위해서는 오히려 범위를 좁히고 그리고 타겟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어떤 그 민간 영역에서의 어떤 그 친환경 소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그어 정부 정책적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그 친환경 소비 생활을 어 확산하기 위한 어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약간 어 소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어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어 저희 그 업무 자체가 이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어 약칭으로 녹색제품 구매법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그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어 법에는 이제 공공기관과 사업자, 국민 이렇게 주체별로 나눠서 생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그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하는 주체인데요. 어, 녹색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어, 교육이나 홍보, 이런 인력 양성, 어, 이런 역할을 법에서는 주문을 하고 있고, 어, 법에서 얘기하는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어, 녹색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그리고 녹색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 어, 이런 그 사업자들을 어, 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그 녹색 제품을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주체로서 어 국민의 역할을 어 이렇게 녹색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법에서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녹색 제품, 법에는 명확히 이제 녹색 제품이라고 하면 그 녹색 제품 제품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 어 그런 전과정에 대해서 어 법에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녹색 제품 생산하는 생산자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녹색 제품이 이런 시장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그리고 그 유통된 시장 유통된 녹색 제품을 소비하는 공공부문, 산업부문, 민간부문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녹색 제품을 소비하는 주체 이렇게 나눠서. 크게 이제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대한 이런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녹색 제품이란 무엇이냐 이 법에서는 사실 녹색 제품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의는 녹색 제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고 소비되고 폐기되는 그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 등을 저감시키는 이런 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녹색 제품 범위에는 이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세 가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녹색 제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 제품, 보수 재화료 제품, 어, 저탄소 제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어, 이세 가지 마크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어, 이 인증을 받은 제품들의 각각 이 마크들이 부착이 돼서 소비자들이 이 이미지를 보고 아이 제품이 녹색 제품이다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그래서 환경표지 제품을 먼저 보시면은 일단, 환경표지는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을 내주는 그런, 어, 제도고요. 어, 대상 품목으로는 사무기기뿐만이 아니라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백, 백여섯, 아, 백육십 개의 제품군이 대상 품목이고요. 어, 올해 4월 기준으로 현재 만팔천 개가 넘는 제품이 환경표지 제품으로 인증을 받, 받고 있습니다. 어, 환경부랑 우리 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어, 인증을 내주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우수재활용 제품은, 어, 보시다시피, 어, 좀, 그, 어떤 폐자원을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들 위주로 이렇게 인증이 나가고 있고요. 어, 보시면 대상 품목에, 뭐, 폐지라든지, 폐고무라든지, 폐목재라든지, 이렇게, 어, 자원을 재활용한 17개 분야에 대해서 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고, 어, 올해 4월 기준으로 품목은 242개 품목이 있다. 그리고 이 우수재활용 제품은, 어, 산업부에서 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증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저탄소 제품인데요. 저탄소 제품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원시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에 인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의료기기 의약품 1차 농수, 농수산물, 농축, 농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어, 4월 기준으로 128개 제품이 저탄소 제품을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저탄소 제품은 환경표지와 마찬가지로 환경부랑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내주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 뭐 흔히들 보시는 녹색 기술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이런 것들은 어, 녹색 제품 구매촉진법에서 얘기하는 녹색 제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녹색 제품 현황입니다. 어, 흔히들 뭐 저희 그 많이 쓰시는 사무용품들. 토너 카트리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자 제품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무용 가구라든지 책상 의자 그다음에 이런 수도꼭지 이런 그 가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어 건설 건축 자재들 배수관이라든지 뭐 단열재라든지 뭐 벽돌 뭐 이런 것들 어 여러 가지 분야에서 녹색 제품 인증을 받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녹색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아까 세 가지 인증을 말씀드렸는데, 그세 가지 인증을 이제 받는 것은 녹색 제품을 생산하는 측면이고, 그러면 생산된 그 녹색 제품을, 어, 누가 사고 누가 이제 구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공기관은 녹색 제품을, 어,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법에서, 어,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이건 이제 92년도부터 요 제도가 시행이 됐고, 어 2004년도에 법이 이제 제정이 돼서 2005년부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녹색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공공기관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뭐 국가기관뿐만이 아니라 어 지방자치단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학교들, 교육자치단체, 그리고 어,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해서 어, 최상위 기관 기준으로 932개의 어, 전국에 있는 어, 공공기관들이 물건을 살 때는 꼭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어, 구매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이 어, 녹색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이제 규모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2006년에 저희가 집계를 시작을 했는데 8600억으로 시작을 해서 어, 점점 성, 점점 이렇게 어, 성장하는 곡선을 그려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공공 분야에서 녹색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어,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민간에 있는 일반 소비자들이 어, 녹색 제품을 어, 구매하도록 어, 유도하는 그런 제도들인데 먼저 녹색, 녹색 제품 판매 장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 이제, 이제 생산된 녹색 제품을 일반 소비자들이 좀더 어 손쉽게 그 접근할 수 있게 어 만든 그런 제도고요.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에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어 설치 그 판매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어, 매장 면적 기준 기준으로 3,000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대형 유통 매장은 녹색 제품을 그 바닥, 바닥 면적 기준으로 진열했을 때 바닥 면적 기준으로 10제곱미터 이상 어, 진열을 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의무적으로 강제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트에 가시면 뭐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녹색 제품 어요 매장 유도 안내판 그리고 어 녹색 제품 그러니까 제품별로 녹색 제품임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인증 표시물이라든지 상품 표찰 이런 것들을 어 법적으로 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어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녹색 제품 판매 장소가 이제 의무적인 그런 제도라면 녹색 매장은 자발적인 제도인데요. 어 요건 역시 이제 유통 매장을 방문하는 방문 고객들이 녹색 제품을 좀더 어, 손쉽게 만나 만나볼 수 있도록 어, 유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 녹색 제품 아, 녹색 매장 지정 대상은 어, 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 그리고 어, 대형 매장뿐만이 아니라 뭐 나들 가게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요런 그 어, 유통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어, 녹색 매장을 지정을 어, 받기 위해서 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어,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어, 녹색 제품을 뭐 일정 어, 수준 이상 어,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 친환경 경영에 대한 어, 그런 항목들을 검토를 해서 이 매장이 녹색 매장으로서 적합하다라고 하면 녹색 매장으로 어, 지정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어, 지금 뭐 여러 가지 어, 유통사에서 지금 어, 녹색 매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한번 지정을 받으면 이그 녹색 매장은 3년간 유효하게 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 다시 재심의를 통해서 어, 재지정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어, 받고 있습니다. 이건 녹색 매장 지정 현황인데요. 어, 올해 4월 기준으로 어, 전국에 643개의 녹색 매장이 지정되었고 보시면 이제 대규모 매장으로 보시면 어, 백화점이랑 대형마트로 구분을 해놨는데 뭐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든지 롯데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이 녹색 매장으로 지정을 받았고 그리고 마트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렇게 대학 마트들이 녹색 매장으로 지정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 규모를 보시면은 어 유기농 전문 판매점이라든지 이제 뭐삼성디지털프라자 같은 이런 가전 전문 판매점 그리고 LG 하우시스 뭐 경동 나비에 이런 그 전문 판매점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그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 있는 편의점 또. 녹색매장으로 지정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구매지원센터인데요. 어, 녹색매장은 그 녹색 이제 유통사들이 어, 지정을 받는 그런 제도고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어, 그 민간단체가 어, 그 자기들이 소속된 그 지역의 어, 친환경 소비생활 녹색제품 소비를 어,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이제, 어, 사업비를 마련해서, 어, 그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그런, 어, 그 지역 거점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어, 저희 기관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어,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어,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구매 지원 센터의 주요 기능은 그 녹색 제품, 활성화를 위해서 녹색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그 지역에서 뭐 학교라든지 뭐 유치원이라든지 뭐 대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나가서 어, 친환경 소비 생활을 촉진할 수 있게 교육하는 그리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의 녹색 제품이 어, 제대로 유통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지역의 녹색제품 보급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자체랑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단체들과 협력하는 사업들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품의 지원센터는 보시다시피 현재 전국에 8개 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광역시도 이제 광, 광역 시도 단위로 우선 설치를 하고 어, 그 다음부터 점차적으로 전국 기초 단위까지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경기 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 세종, 광주, 인천센터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특히 올해는 서울이랑 경남에 이제 신규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제도는 그린카드 제도입니다. 어, 앞에서 이제 녹색 제품을 어, 인증을 내주고 생산하는 그런 생산 단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산된 녹색 제품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도, 그리고 민간에서 그것들을 소비하게 하기 위한 녹색 제품 판매 장소라든지, 녹색 매장이라든지, 녹색 구매 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그 녹색 제품 구매를 할 때, 그, 어, 이제 결제수단으로서, 어, 이제 그린카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7월에 출시가 됐고, 작년 말 기준으로 2천만자 이상 발급됐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5천만 이구라고 하면 거의 뭐 10명 중에 4명은 이제, 어, 산술적으로 요 카드를 발급을 한 걸로 그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린카드는 지금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버전 1과 버전 2, 어두 가지 버전이 있고, 시중에 20개 이상 은행에서 어, 자유롭게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환경부랑 우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어, 운운을하하있 있고 d green card. green card. green card. green card. green card. green card. green card. green card. green c a r 제품 r e e n card. green card. green card. green c 까지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어 가정에서 이제 전기랑 수도 가스를 뭐 쓰시는데 요거를 이제 연간 기준으로 절약을 하시게 되면은 어 10만원까지 포인트로 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이런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그린카드를 어, 이용해서 이제 결제하시면 어, 버스 지하철 뭐 고속버스 ktx 까지 이용하실 때 최대 만점까지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을 해드리고 있고 어 그리고 어, 전국적으로 이제 공공 시설을 어, 방문을 하실 때 여러 가지 할인이나 무료 입장의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홈플러스, 뭐 초록마을, CU, GS25가 저희 이제 어, 같이 어, 협약하고 있는 유통사들이고요. 어, 그리고 어, 또, 아까 혜택, 각각 네 가지 혜택 이외에도, 어, yes24라든지, 이런 곳에서 서울 책보고라든지, 중고서적을 구매할 때, 결제금액의 5%까지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하는 혜택도 역시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건 이제 저희 그, 에코머니가 이제 적립되는 어, 그런 프로세스인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마트나 이런 유통 매장에 가셔서, 아까 제가, 어, 서두에 말씀드렸던 친환경 마크를 확인을 하시고, 그 마크가 찍힌 어, 물건을 어, 구매를 하셔서 이렇게 그린 카드로 결제를 하시면 에코머니 포인트가 자동으로 정립이 되고 이렇게 그 적립된 에코머니 포인트는 어, 이렇게 캐시백 전환해서 현금처럼 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동통신이라든지 그 교통비를 어, 자동 차감 결제를 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5천점 이상 이제 모으시면은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그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한 걸 활용하실 수가 있게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이거는 이제 그린카드 어플리케이션인데 어, 왼쪽에 보시면은 어, 지금 현재 적립해놓은 그린카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머니 포인트가 몇몇 포인트 적립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 이렇게 자동 차감을 이용해서 그린카드로 적립한 에코머니 포인트를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그린카드가 여러 가지 다양한 수상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고요. 어뭐 농림부라든지 뭐 문체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여러 가지 어 부처들과 또 협업을 통해서 친환경 어 소비를 어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린카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그어 우리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 친환경 소비생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소개를 드렸고요 어~ 나머지는 이제 뭐~ 그~ 토론 시간에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뭐~ 얘기는 더 어,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